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 바로 머리 도형을 활용한 뇌 구조에 관련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차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 도형을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를 누르면 다양하게 색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뇌 구조 그러니까 안쪽에 구멍을 뻥 뚫어 볼 거예요 이 구멍을 뻥 뚫으려면 하나의 기능이 필요한데요 바로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앞쪽에 도형을 하나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 삽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도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도형들 중에서 그나마 뇌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구름 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기본 도형의 구름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렸더니 아 뭔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뭐 뇌를 표현하기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것을 대략적으로 좀 크게 딱 맞춰서 그려주십니다. 모양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뒤에 있는 이 사람 머리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방금 전에 그린 구름 도형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Shift 키 누른 채 선택해서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도형 서식을 가시면 왼쪽에 도형병합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도형병합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만 존재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하 버전이신 분은 쉐이프 기능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형병합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통합이냐 결합이냐 조각이냐 교차냐 빼기냐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결합이랑 빼기 이둘 중에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안쪽에 있는 구름 모양처럼 뻥 뚫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뻥 뚫어놓으면 성공입니다. 뻥 뚫어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여기 안쪽에 뭔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는 선 도형 중에 자유형 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 주실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한 75% 정도 차게끔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75%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보통 이런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한 75%가 한이 정도다라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클릭하고 직선으로 그릴 건데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하시면 직선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클릭해주시고 여기 외곽 쪽으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도형을 새로 하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해서 시작점까지 오게 되면 이러한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도형을 만드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 저는 뭐 여러가지 색상이 있지만 일단 그냥 파랑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파랑색으로 해주게 되면 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만든 이 자유형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머리에 무엇인가 차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여기에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 중에서 올라오기 라는 것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보면 올라오기를 했을 때 여기 살짝 보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넓게 해 두시면 이렇게 거의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를 때부터 넓게 해 주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안쪽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콕 찔러서 75% 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글꼴크기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저는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 글꼴 안 쓰고요 영문 글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 여기 있는 것들 중 임팩트라고 하는 글꼴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앞쪽으로 가지고 온 뒤에 글꼴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 있는 나머지 비율은 필요 없다 난 여기 있는 이 75%의 비율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또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그냥 밝기 변화 누르시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선 도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삽입 도형 선 도형을 선택해서 그냥 쭉 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럼 선 도형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상 좀 검정색 약간만 굵게 그리고 대시 종류를 점점점점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의 비율은 무엇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 텍스트 상자를 따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 도형과 모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컨트롤 g 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주신 뒤에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라는 것을 선택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방향으로 생각해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효과 옵션, 왼쪽에서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이렇게 75% 이렇게 어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서 뇌 구조에 관련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몇 가지 제가 좀더 좋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뇌를 보시면 파여있는 부분이 좀더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뇌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파여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완만하게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애초에 여기에 머리를 만들 때 구름 도형을 넣었잖아요 삽입 도형 구름 도형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는데 이 구름 도형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고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짜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약간만 회전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합쳐졌죠? 그러면 이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일단 뭐부터 하느냐? 도형 병합, 통합을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럼 모양이 훨씬 더 완만한 느낌처럼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훨씬 더뇌 모양 같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다시 선택해서 도형 서식, 도형 병합 결합을 하면 훨씬 더뇌 모양 같은 느낌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만든 이 도형과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몇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75%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하면 상관 없겠지만 좀더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와 선 도형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텍스트를 몇 가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지쌤 글꼴은 저는 여기 어때 잘난 채로 일단 해볼게요 이지템이 가장 머릿속에 제일 많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하나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텍스트 상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현재 뇌 구조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을 입력을 해봤어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 이 부분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텍스트 상자 조금 더 작게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줍니다 또 하나 복사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4개가 나오죠 여기서 선만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는거죠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또 미리 보기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쭉쭉쭉 나오죠 어떤가요? 지금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만 오른쪽에서 표현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안쪽에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다 클릭을 해야지만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창자 여기 안쪽에 있는 모든 텍스트 박스에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밝기 변화가 적용되는 어있 상태에서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 애를 눌러주시고요 재생 시간을 0.2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나머지 뒤에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 둘셋넷 와우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람 머리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저는 사람 머리 도형으로 다양한 인포그래픽 형태 그리고 파워포인트 스킬을 알려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연습해보시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포그래픽 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